아 감사드립니다 요즘 영상 진짜 많이 올리죠 그쵸? 그렇죠? 다 보고 있어요 저도 포레스트 네. 재밌게 봤어요 쿠비스 아 재밌다고 그랬을 그러니까요 아 그거 진짜 재밌는데 소으로안 <웃음> <웃음> 해줘요 그거 진짜 50분 풀 편집에 내용 알차요 근데 <웃음> <그냥> 알고리즘 빠을못 <웃음> 받고 있어 <웃음> 재밌던데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어요 쿠비스 집은 너무 초라하던데요? 맞아 <거 같아>. 천하나 <웃음> <웃음> 아, 진짜 내용이 알차다니까. 개집인 <웃음> 줄 알았어요. <웃음> 진짜 너무해. 시작해볼게요. 기기. 아, 다행이다. 오늘 좀 힐링 된다. 아, 너무 뿌듯해. 왜냐면은, 사실 영상 그거 열심히 만들었는데 조회수 처참하면은 마음 아프거든요. 근데 그래도 호응이 좋아가지고 오늘 힐링 좀 한다, 진짜. 마음을 내려놔서 그런가? 오늘 마음 좀 내려놨는데. <웃음> <웃음> 다음 내려놔야 더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5명, 10명, 10명 죽었고, 아, 10명 죽었댄다. 아 잠깐만 의심받겠다. 저 아닙니다 우리. 음, 우리가 받... 아니라면 송골매 있을까요? <웃음> 왜죠? 혹시 대수리여 가지고 송골매를 찾으시는 건가요? 수리요? 아니요. 자 대수리인데 알려드릴게 시체 떴어요 이쪽 와보세요 시체 찾아낼게 여러분들 대수리야 대수리. 대술. 저, 저 갈래요. 저, 그거 해야 되거든요. 아, 아. 아, 돼서. 아, 아, 오케이. 내가 먹기 전에 <웃음> 먼저 하시면 되는데, 되겠어요, 혹시?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제가 그러면 아, 이게 시체 두 개거든요, 지금 이쪽에. 제가 하나. 더 열심히 해볼게요. 네, 제가 하나 먹는 동안 하나 조사하시면 됩니다. 오? 어? 여깄다, 여깄다. 예, 네, 이거, 이거, 이거 어? 하나 조사하세요. 하나 제가 먹을 테니까 하나 조사하시고. <웃음> 됐나요? 이제 먹어도 돼요? 됐어요. 아! 아, <웃음> 아 먹을 <웃음> 시간 줘야 하는거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아니죠? <웃음> 어, 대수리가 아니죠? 근데 한명더 죽었는데? 절대 못 먹게 해버리기 <웃음> 아... 무슨 일 무슨 일이야? 아... 음... 세상에나... 시체가 여기 있는데 아한구 드리려고 했는데? <웃음> 아니 시체 찾아줬는데 한 구는 서비스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냉정합니다 <웃음> 이거 시체가 거기 있었어요 창고에 있었고요 더블킬이에요 두명시체 있었고 29번, 19번 입시체에 있었어요 <웃음> 어. 아... 아, 더블킬임 더블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닌자가 썰었기에는 시간이 너무 빨랐어요 첫 라운드라 아마 시간 못 줄였을 테고 바보 왕관이기도 말이 안될것 같아 바보 왕관을 하기에는 자리가 안 되고 바보 왕관은 아니에요 링크로 음, 따면 돼요 그렇죠, 윙크로 따면 만한데? 어,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저... 저 이번에 못 외웠어요 기억이 안나 <웃음> 저랑 이코님이 46번님인가 13번님이신가요? 계속 쫓아다녔는데. 저 어, 저. 맞아요, 5번님 뒤에서 뒤따라오고 계셨어요. 기차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 31번님도 죽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차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잡은 게 거의 확실한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난눈 돌아가가지고 시체방향 달려다녀가지고. 전 서쪽 보물방에서 지금 마지막 쯤에 내려가는데 아무도 보인 사람 없었고, 그 나무 캐고 오른쪽으로 가는 중에, 울렸어요. 서쪽 보호박이 가능성 있는데 14번님? 저는 지금 위치는 묘실인데요. 한한두 바퀴 정도를 놀았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초반으로 눈에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묘실 통해서 종을 치려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39번님은요? 지키신 고같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썰린 지 한참 지났잖아요. 그쵸. 근데 31번 시체는 저기 없었던 건데 나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4번님이나 46번님 두분중한 분이 31번님 잡은 거 같아요 14번이랑 네. 두 분? 14번님이랑 46번 두분중한 분이 아둘 중에 하나가? 네. 그럼 저는 46번 같아요 <웃음> <웃음> 둘 중에 하나라며요 맞습니다 네 <웃음> 어머 네 그러면 저인가 봐요 하지만 저는 중요한 거한 듣고 있거든요 중요한 게 있다고 두 거. 번님이 저한테 다닐까 송골매라고하셨 근데 어루 죽었는데? 어루 근데 죽었잖아!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초반부때 19번님이 저한테 풍고임이라고 말씀하셨고 어, 그말 듣고 어 저는 암살자는 쏠게요 이이면서하하고 했거든요? 들었어요. 이거 진짜인데 어마... 아니 내가 영매사 클리 냈는데 아 잠깐만 얘네 진짜 정체를 밝힐 때가 됐습니다. 영매사라는 진짜 정체를 밝힐 때가 됐어. 장이사 분이 어디였지? 39번 이좀 오시면 되고 어, 13번 이쪽, 이쪽 이쪽 이코니. 이쪽 이쪽 애기좀 해주세요 송골매 보안관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보안아 그.. 성, 그럼 그분이 맞는데? 오리 맞는데? 오리 맞아 그분 오리 맞아 잡자 잡자 자 오리 맞아 어 오리 맞죠? 어, 맞아 맞죠? 맞죠? 네? 누가 중립이에요? 39분이 중립이에요? 그러면은 잠깐만 비둘기인가? 일는 알고 계세요? 어? 시차.. 배수리. 시차라 더 나왔다 <웃음> 시차라 더 나.. 시차라 더 나왔어요 <웃음> 네. <웃음> 이거 방금 썰렸거든요. 묘실이고요. 14번님 올라가셨는데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둘인데? 이거 살아야 돼. 네. 지금 가운데 줄 보면 빈 거죠? 제가 빈 거를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대수리가 근데... 있나 봐요. <웃음> 혹시 대수리 찾으시나요? <웃음> 대수리가 누군지 알것 같긴 한데 일단 냅둬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대수리가 있어요? 네. 몰라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저도. 대술이 몇 뿌리 먹어야 돼요? 대술이 아무것도 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 네, 세개 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먹었어요. 이거 시체 방금, 방금 나왔어요, 방금. 14번님 만든 것 같아. 46번 오리 같아요. 오케이. 어, 맞아요. 저 사실 암살자거든요. <웃음> 진짜 암살자 같아요. 장이사가 19번님 아, 네. 송골매래요장이사가 19번님 송골매래 46번님 아, 말이 진실이야, 그래서. 굳이 해명 안 하. <웃음> 뭐야, 오리 맞는데? <웃음> 어. 이제, 어. <웃음> 오리가 보면은 이제 깜짝 놀라겠지. 아마 저를 보고 계실 텐데. 아니, 뭐야. 대소리가 아니라 영매, 영매사장아라. 이러면서. <웃음> 이거를 과연 46번님이 눈치채고 쏠지. 쏠만한데, 사실. 눈치채고 쏠지.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캐고 <웃음> 밟은 <맑은> 거 아니겠지? 나다가 <웃음> 위라네. <웃음> 와, 질 뻔했다. 잘못했어질 뻔했어. 13번님 다 할게요. <웃음> 어떻게 해드릴까요, 13번님? 네? 어떻게 해드릴까 중립의 표가 혹시 필요하신가요? 46번님 잡아야죠 근데 13번님도 중립인 거잘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중립이죠? 아니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연예인 죽었잖아요 아니 살았잖아요 <웃음> 연예인이 나왔어요? 아니, 연예인이, 연예인이 나왔어? 연예인 아이 46번이 탈고 끝내 줘 중립의 표가 필요하신 분? 배수리님 네, 1번님 1번님 더요 더요 더요 더요 더요 좀더그러 제... 배틀을 하자 13번님이랑 46번 중에 종목 하나 골라가지고 어.. 노래 부르기 어떨까요? <웃음> 잘 부르시는 분께 지금 1 3번 연예인이잖아요 지금 인성대로 게 제일 좋아, 좋아. <웃음> 모여어라 <웃음> 어, 포 이... 얻었나요? 인정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웃음> 어, 그런 분유홀리시면 사... 안됩니다 그렇지만 표를 얻으셨어요 호감을 사셨어 요즘같은 시대는 K-POP 노래를 들어야죠 더 수치심 <웃음> 드는거 아세요? <웃음> 이걸 이겨내고 표를 얻었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진짜 인정합니다 연예인 지금 화폭 논란 있다고요 다해 올름. 딱 마비 통해서 세 명이 먹어. 동시에 투표를 했어. 이때구나 하고. 아니. <웃음> 내가 이거를 위 <웃음> 믿... 아이고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대수리. 나이스. 나이스. <웃음> 대수리 근데 누구지? 대수리 누구지 근데? 몰라요. <웃음> 대수리 누구야 대수리 맞아요? <웃음> 대수리. 맞아요? 대수리. <웃음> 어, 영배살에 <영매사는 웃음> 영매사, 영매사. 아, 영매사였어, 영매사. 어? 그럼 시체를 어떻게 찾으시거지? <웃음> 영매사라. 응. <웃음> 재밌게 했다. 영매사라 그냥 끌고 다녔어요. 시체 있다, 시체 나왔다 하면서 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시체가. <웃음> 아하. 아, 뭐야? 그럼 나 노래 왜 부른 거? <웃음> <웃음>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그 부분만 잘라, 자를까요? <웃음> 넣어주세요. 끝!